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오랜만에 제 목소리로 여러분들 뵙는 것 같아요 어, 오늘 요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좀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주는 좀 패스하고 다음주 화요일날 요리를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인가 봐요 여기저기 꽃도 피고 어, 저희 집에도 꽃이 피었어요 요즘 하도 딸기가 많이들 나오는 것 같아서 딸기 사러 갔다가 붕어빵 마지막일 것 같아서 한번 사먹어봤어요. 맛있더라고요. 딸기 정말 많이 나오죠. 요즘 가격도 좀 착해졌어요. 그나마 음, 맛있는 딸기도 많이 드시고 어, 감기 예방도 하시고 요리를 제가 오늘 올려야 되는데 좀 사정이 생겼어요.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어, 제가 다음주 화요일에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음 딸기 너무 이쁘죠 오랜만에 카메라를 또 집어 들었더니 사진 욕심이 생겨 가지고 <웃음> 몇가트 찍어 봤어요 사진 어떤지 모르겠어요 잘 나왔나요 자, 내일은 또 주말이에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. 다음 주에 뵈요. 감사합니다.